많이 안 자를 거냐? 더자르 말해. 괜찮아. 싫어. 더자까 <웃음> 약간만 더 자를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제가 머리 자르려고 하는 어떤 부분은 머리가 이제 밑에 부분이 곱슬이 좀 있어요. 곱슬이 있고 반곱슬이긴 한데 이 부분은 많이 뜨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뜨는 머리가 있긴 한데 그 뜨는 머리를 약간 정리하면서 밑에 라인하고 연결 이 밑에 요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고 쉽지 않고 뭐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요 정리할 때 좀 신경 쓰시고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머리를 우리가 손님들에게 어, 보여드릴 수 있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뒤에 부분 많이 길렀죠. 그리고 위에는 좀 많이 길르신데요. 일단 어느 정도 길른다고 하니까 관자놀이 쪽하고. 이이 이 부분 지금 약간 곱슬로 나와 있지만 숱이 없어요. 이 부분도 정리하는 법하고 귀에 라인 정리하시고 밑에 정리하시고 다 똑같죠. 맨날 하는 부분은 똑같긴 한데 어 그때그때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할수 있게끔 제가 계속 올리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잘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자, 밑에 라인을 치실 때이 부분도 먼저 쳤던 부분도 있었고 여기도 쳤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귀쪽 이어포인트 위쪽부터 여기부터 치는 방법을 볼게요 자, 위에는 귀를 잘 잡아주시고 안 다치게 잡아주시고 바로 80도 이렇게 들었을 때 80도로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쳐주세요 먼저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자를 때 여기를 잘라 주셔야지 이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잘라 드리면 또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끝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서만 요만큼만 조금씩만 조금씩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세요 어차피 길러질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살짝 90도로 살짝 잘라 주시는데 어한 80도 정도 좋네요 80도 정도면 은 살짝 앞으로 약간 숙인 정도가 8 0도라 그래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 주시면 관자놀이 쪽도 잘 보시고 앞머리 쪽잘 이렇게 살짝 쳐주시고 이렇게 치워주세요 앞머리는 그리고 튀어나오는 부분 이 부분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부분 잘라 주시고 지금 이 옆부분 같은 경우는 80도 정도로 진행을 하시고 위에 부분 조금 더 튀어나오는 부분은 약간 90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너무 푹 집어 넣지 마시고 살살 위에 겉에 머리만 살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곱슬머리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길어요 되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숱도 없으시니까 너무 많이 잘라면 안되고 약간 앞쪽으로 뺀 상태에서 이 라인을 살짝 이이 이 가이드라인 요요 요 헤어라인 요 라인으로 해서 정확하게 살짝만 잘라주시고 앞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 위에 머리가 잘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살짝살짝 살짝 빼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 방향은 이 요, 요 방향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빼주시고 약간 이렇게 끝에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의 라인 쪽이 위쪽, 이 뒤쪽 라인도 살짝 클리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귀가 안다치게 귀는 꼭 잡고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지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일단은 이 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리 어때? 머리 어때? 이 정도. 많이 안 자를 거냐. 더 자르면 말해. 괜찮아요. 싫어. 더 잘라? <웃음> 약간만 더 자를게요. 조금 더 길면 살짝 들어서, 이렇게 살짝 끝에 쪽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 약간 좀 머리카락이 많이 남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알아서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라인을 살짝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그렛나루 털도 살짝 내려주시고그 다음에 위에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이렇게 살짝 긁어내 주시는 것도 좀 많이 하시죠 이렇게 살짝 긁어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귀 위에 라인도 살짝 귀를 잘 잡으시고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도 앞쪽으로 빼도 어때요? 안 나오죠? 이렇게 잘라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손님도 이제 밑으로 내리실 거예요 이렇게 자 뒷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낮은 상고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 라인은 이런 식으로 딱 잡고 살짝 들어진 상태에서 80도 정도로 이렇게 살짝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부분만떠 있어요 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0도 정도로 딱 들어서 밑에 라인을 먼저 이렇게 다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낮은 상고로 해서 밑에만 살짝 돌리는 상고가 나오는 거예요. 네, 댄디랑은 전혀 다르고요. 밑에 상고로 밑에 머리를 너무 길게 놔두는 것보단 아마 조금 잘라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또 헤어라인은 이 이어포인트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서 정확하게 요 조금씩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따야 될 곳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빗을 대면은 이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잘라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잘라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선을 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잔털도 살살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낮은 상고로 머리가 잘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똑같이 80도, 90도로 천천히, 천천히 위. 그러면 아래 이렇게 위에 잘라주시고 아래 어, 리듬을 갖고 잘라주시면 좋아요 짠짠짠짠 짠, 짠, 짠, 이렇게 <웃음> 자 이렇게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시면 어 되게 좀 이렇게 연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빛과 이 클리퍼를 계속 이렇게 할수 있게 그러시면 아주 저처럼 더잘 자를 수 있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밑에 라인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낸 거예요. 깔끔하게 잘랐고요. 자, 낮은 상고 밑에 뒷 라인은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위로 올라갈 게 아니고 밑에 라인만 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위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라인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시고 밑에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위에랑 윗머리랑 뒷머리랑 어느 정도 길르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낮은 상고로만 머리를 자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가이드라인을 살살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라인이 좀긴것 같다 옆에서 봤을 때 그럴 때는 한번더 이렇게 어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만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시간이 빨리 끝났어도 그 손님한테는 또 정성을 다해서 자른 듯한 느낌이 드니까 우리 초보명사분들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머리를 이렇게 만든거죠.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한번 잘라 주시고 이렇게 연습하는거, 낮은 상고로 연습하는거 한번 어, 연습 잘해주시고요초보명사 화이팅입니다. <목소리> 일단 끝났고요. 일단 머리 끝났고요. 자 이렇게 약간 밑에 낮은 상고로 해서 밑에 머리 이렇게 잘라주니까 정리가 되면서 아주 깔끔하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초보 명사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어 오케이. 블랙형 구독 <웃음>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